그쵸. 추워. 어우 지금 손이 시려와. 아유. 날씨가 왜 이래 도대체. 4월인데 4월에 원래 이렇게 추운가? 매년 이 소리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4월에 원래 추운가 보다. 매년 이 소리를 짓거렸던것같아 어우 4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내출전이 감기 몸살로 인한 감기 이슈로 인해서 쉬우십니다. 유니버스님께서 이번 밖에 감기 진짜 독한 1 2월에걸초상치료인지 어머 제가 감기를 어떻게 걸렸냐면 코로나 걸리고 나서 자가 격리를 일주일 하고 출근 5일 하고 감기가 또온 거야 그래서 일주일을 또 알아 누웠는데 코로나보다 감기가 더 아프더라고 어우 최고였어 이불을 한세 장을 덮었는데도 춥고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팔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이불을 세장 덮고 있었어요 얇은 약간 담요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여름 이불 하나 두꺼운 오리털 이불 하나 덮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갖고 오줌은 갈겨야 되겠는데 못 가겠는 거야 이게막 팔이 부들부들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불 바닥에 을 이렇게 밀고 그 위로 그냥 굴렀잖아요 이렇게 폭 떨어져갖고 이렇게 기어서 가갖고 우리 말티즈 오줌 싸듯이 가갖고 아 어. 기어가 갖고 이렇게 쌌잖아 제가 구독한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려오님은 아래 수술 안 하신건가요?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아니고 안하셨나요는 뭐야 왜 안했다고 생각하지? 왜 안했다고 생각하지? 또 도끼자국이라도 보여줘야 되나 이거? 낙타 발바닥을 또 보여줘야 되나 이거? 안하신거죠는 뭐야 제 고추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고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늘 날아간 지 지금 좀 됐고요. 잘 지내고 있지? 여우님 옷 스타일 캐주얼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게요. 저,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제가 옷도 너무 못 입기도 하고, 약간 옷은 편하고 따뜻하면 된다는 주의라서, 옷을 이쁘게 입어본 적이 없고, 그래갖고, 어떤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건잘 모르겠네요. 나도 근데 누구랑 같이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옷잘 입는 사람이 나한테 어울리는 뭐 코디 같은 거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다면언니는 빤스만 입고 다니셔도 예쁜 빤스를 안 입었으니까 문제지 중요한 건 빤스를 안 입었다 언니 누구를 꼬시려고 너는 빤스를 안 편하려고 안 입지 누구를 꼬시려고안 입니? 어우 너 진아야 약간 너는 속내가 이상하다 근데 집에서는 빤스 입지 엄마가 있으니까 옷이랑 다 입고 있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원시인도 안 입고 알았으면 끄덕여 아 알았으면 끄덕여 이... 아, 됐지? 반스 안 입는 게더 불편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잘안 입냐면 꼬다리였을 시기에는 반스를 항상 입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수술하고 나면 은 반스를 입으면 너무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거의 한반 년을 안 입었거든요 반 년을 안 입었더니 그게 적응이 됐고 반스를 또 입으니까 드레스나 이런 거 입을 때 반스 자국이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브라자도 드레스 입을 때 브라자를 참또 브라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상하고 그래갖고, 약간, 안 입은 것 마냥 알죠? 스킨톤으로다가, 심리스 입고, 그리고 이렇게, 스타킹 신고. 그러면은, 아니, 아, 아니, 지금 안 입고 있다는 거지. 평소에 안 입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근할 때는, 가게용, 이, 심리스라고 하죠. 그, 재봉선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게에 두고 입고, 이제 출근길에는 안 입는다. 왜냐? 그걸로 빤스를 갈아입어야 되니까. 어 맞아요 심리스가 봉제선 없는 속옷 같은 거 있잖아 입었는데 아휴 쳐아 네이버에 쳐보면 되잖아 려원님 혹 남자로 돌아갈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없는데 근데 돌아갈 수 있으면 만약에 완전 초창기로 19살쯤 그그 어, 때로 남자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어 그 중학교 한 1학년 정도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호르몬을 다시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성형 싹 다시 하고 맨 처음에 했던 수술들이 다 망했으니까 괜찮았던 데를 다시다 찾아가서 성형을 싹 다시 할것 같아 소문이 자자한데 비싸도 그런 데 가고 할것 같아 오퍼스 뭐 혼자 놀러 가도 되나요? 네 혼자 놀러 오셔도 되는데 혼자 오기 부끄럽다고 밖에서 소주 막 혼자서 막 까고 들어오시려고 살짝 취기에 들어오시려고 해가지고 또 또라이 돼서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맨정신에 오세요 그런 언니들 꽤 있더라고 혼자 오기 부끄러워하고 밖에서 소주 까고 들어오고 정신 놓고 들어온 언니들 있다고 그냥, 그냥 맨정신에 오셔도 되니까 그냥 맨정신에 오세요 혼자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친구들 많잖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냥 혼자 와요 들어오면서부터 막 휘청휘청 앉아갖고 막 헛소리 삑삑 하면은 좀 그렇잖아. 혼자 들어오기 뭐 해서 1차로 마시고 왔다고 하는 언니들 보면은 눈깔이 반은 이렇게 풀리고 막눈 깜빡거리는 속도가 막 엄청 느렸고 퍽퍽뻑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혓바닥에 이미 막 이, 이게 리본 모양으로 꽈져가지고. 아멘, 뭐라고. 모르겠어. 여자라서 안 반길 것 같고 여자를 싫어할 것 같고 그렇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언니 어디, 어디서 그 여자들 가면 싫어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거 듣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대 저분들은 남자가 가는 걸더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남자 손님들도 있고 여자 손님들도 있죠 여자끼리 오는 사람 남자끼리 오는 사람 남녀 커플로 오는 사람 남녀 친구끼리 오는 사람 게이들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많지 뭐 내가 보기엔 비율 반반 되는 것 같아 요새 보면은 여자 반 남자 반 언니 시간 되시면 내과 가서 갑상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카메라 구도 갑상선? 얘야? 이거? 이건 목젖이야 아담스 애플 내 목젖이야 목젖이 튀어나온 거라고 니가 내가 여잔 줄 알고 깜짝 놀랐나본데 나 이거 트랜스젠더라서 이거 목젖이야